안녕하세요. 토끼님 사연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네, 토끼님께서는 20대이시고요. 남자분이신데요. 네, 이번에 아버지 친구분 소개로 회사에 들어가셨고요. 이 회사는 타일을 자르는 기계를 수리도 하고 또 만들고 판매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연간 매출이 100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런데 처음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올해 1월에 달 갔는데 좀 철물점 같은 느낌이라서 사실은 마음에 내키지 가 않더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 회사가 실속이 있고 전국으로 지점을 내면 그때 지점을 하나 받아 나갈 수 있을 기회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저와 맞는지 것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유튜브로 연애 고민 상담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근데 유튜브로 연애 고민 상담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을지 네, 이것도 이제 궁금하다고 사이드에 적어 주셨고 20대면 꼭 빠지지 않는 질문 배우자 이제 어떤 인연을 만날까 내가 만나게 될 여자는 어떤 사주 구성을 가지게 될까? 이렇게 이제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월의 감목이십니다 토끼님은 이제 토끼에 태어나셨고, 또 월도 묘월이고요. 어우, 완전 엄청난 감목이시네요 되게 우리가 이런 걸 신강하다고 하죠. 네. 우리가 십성 중에 파워 유형, 비견갑제 월이 신강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 이상입니다 우리 양인이라고도 하죠 정배짱도 좋고 어, 이 기운이 굉장한 기운입니다 이게 대인관계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기운이라고 볼수 있고요 일단 청관 구성을 보면 또청관에서 유연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어, 되게 유연하게 잘할수 있는 그런 또 기재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자기 고집은 엄청난 분이죠 한번 딱 정해버리면 시간을 두고서라도 뭐, 당장 못 하더라도 끝까지 해내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이기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아버지가 연결된 그런 쪽은 되게 좋습니다. 보면, 이제 재성이 정제, 편제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에 관련된 에너지가 좋은 그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개했다라고 하면 일단 합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기계를 판매하고, 어, 너무 수리하고 이 모든 것들 너무 잘 해낼 수 있고요. 뭐 온라인 쪽다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것을 최고 나가는 능력이 굉장하고요. 금방 배우고요. 진짜 한 번만 딱 접해 보면 다른 사람 뭐열번할 것을 한 번만 해보면은 금방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그 섭독력이 굉장합니다 그런 만큼 또 내심 자신감도 있는 분이고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주어져도 그것을 못할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 분들은 욕심이 좀 많고요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주어져도 잘 해내고 나면 또 새로운 일을 호기심이 이제 가득하죠 처음에 이때 배울 때 굉장한 에너지를 써서 남들 10일 걸릴 거 하루 이틀 만에 배우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 배우고 나면 또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끈기를 건기, 이제 기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다 알아버리면 그래서 또 새로운 거더 큰데 더 넓은 데로 나가고 싶은 이런 욕구가 언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구성이고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늘 모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이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모두 내가 다벌수 있을 것도 같고 그렇게 이제 알면 알수록 사회를 알면 알수록 더 넓은 사회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제 읽어집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게 이제 중간 20대 29세부터 바뀌는 오늘 시점으로 해서 한 30년 한 30년 정도가 인성운으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20대 그러니까 좀 30대 40대 50대 아주 이제 그 왕성한 활기가 있는 그 왕성한 시즌에 이렇게 인성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인내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경거망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성에 안차더라도좀 참고 또 계속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참을 인자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인생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다져서 다져서 더 이렇게 성숙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안전해졌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은 이제 너무 과한 욕심 때문에 좀 되게 인생의 굴곡이 엄청날 수도 있는 구성인데, 이렇게 중간에 인성으로 가면서 많이 붙잡죠. 많이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쉽게 막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인내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젊은 날 이렇게 쭉 보내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늘좀 마음에 아쉬움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고, 하지만, 노후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50대, 이제 뭐 60대, 노꼭 노우, 노후라고도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말년, 말년이라고 합시다. 노후가 아니고. 말년에 되게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인내를 통해서 성공하겠다. 결국 이제 본인이 지금 계획한 것들을 성공시켜서, 나중에는 더 단단하고, 더 크고, 또더 많은 돈을 취할 수 있도록 인생의 스케줄이 좀 짜여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것들 어 이걸 또 이제 체인을 받아서 체인을 받아서 한다면 더 잘할 수 있고요 이제 본인 거면 더 역량이 더 나옵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할 때보다 자기 거를 하면 이제 더 어, 넓혀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상관의 뭐 기술적인 재능, 그리고 편정편재의 사회를 보는, 읽어드리는 능력, 재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아는 능력, 뛰어납니다. 그리고 일지 굉장히 좋아요. 이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내는 능력,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도 좋은 굉장히 삶의 동반자로서 도움이 되는,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 라고 볼수 있고요. 자칫 정말 너무 이 강해가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을 뻔 했는데 이런 구성들이 되게 좋고 또 아버지가 되게 좋은 역량을 주고 있고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들으시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네. 요즘엔 좀 자다가 떡이 생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자다가도 돈이 생긴다. 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말씀을 좀잘 따르신다면 돈을 버는 쪽으로는 굉장히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연애 고민 상담하는 일 하시면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습니다. 일단 말발도 좋고 또 이렇게 재성이 정편이 있으니까 뭐 연애 고민 잘 맞죠. 네또 신강하고 하니까 그렇게 두려움 없이 네, 또묘 왕지를 깔고 있고 하니까 좀 어필하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근데 이제 상담이란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내 주장을 너무 펼쳐서 상대를 끌고 가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확 끌고 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가벼운 가볍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너무 관여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 상대는 너무 의존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구도가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치 잘못하면 상대방이 상처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표현력이 너무 좋다 보면 그렇습니다 본인은 상처를 받아도 또 금방 털어내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웬만한 건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섬세하고 예민하고 또 약하고 신약하고 정말 이렇게 조심조심해야 될 그런 마음들도 또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내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아직 젊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그런 어 경험적인 상담 이런 쪽을 하는 것은 유튜브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예, 유튜브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상담자로서의 너무 힘이 강해서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에는 나이가 좀더 들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우자 배우자는 본인이 이렇게 너무 강단있고 결단력있고 그걸 잘 따라주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네, 일단은 좀 반대적인 성향을 만나고요 그리고 일찍 배우자에 이렇게 변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룰이 강한 그런 여성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는 좀 명확해요 구성 자체에서 배우자 성향이 굉장히 룰 강한 편간, 정간, 정편이 강한 정간도 강하고 편간도 강하고 이런 분이 배우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루치 있게 생활을 해내고 이제 생활 자체가 좀 늘어지지 않는 그런 생활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인간관계 신뢰 이런 거 약속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배우자 자리가 좋으니까 어쨌든 어, 결혼을 하면 훨씬 지금 혼자서 뭔가 해내는 것 보다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